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T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 한 일주일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네요. 어, 사무실 이어나느라고 어, 그동안 뭐 새벽 3시에도 집에 가고 <웃음> 12시에도 집에 가고 어, 그러면서 이제 대충 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이제 유튜브에 어떤 소식으로 찾아뵐까 하고 살펴보다가 어, 초롱부동산은 부산에 있잖아요. 어, 부산에 지금 부산시가 살림을 사는 가장 돈벌이의 재원이 취득세 부분이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세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이 워낙 거래가 절벽이다 보니까 부산시의 세수, 세금 수입이 2천억 원이 날아가 버렸대요. 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송지연 기자님이 오늘 11월 8일자에 올린 그런 기사 내용이고요. 9월 말 기준으로 지득세가 9,359억 원인데, 요게 어, 지난해보다 2,167억 원이 줄어든 그런 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반기가 될수록 그 줄어든 낙폭이 이제 더 커져가 있고요. 음, 그리고 부산이 지금은 또 여기에 하나의 좀 영향을 미칠만 한 게, 부산은 지금 조정지역에서 비조정지역으로 풀렸죠. 그러면 이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가 안 됩니다. 6억 이하는 1.1이고 그 다음 9억부터 10억 그 사이까지는 금액별로 세율이 다 다르거든요. 억대 금액 나누기 3 곱하기 2 빼기 3 그리고 곱하기 1.1 이렇게 한게 이제 6억 초과 10억 그 이하까지의 세금이고 10억 초과는 3.3%가 되겠죠. 근데비소송으로 풀어놨는데 그러면 거래량이 확 늘어나야지만이 비조정으로 풀었던 어떤 그 줄어든 그 세율, 그거에 비해서 개수가 많아져야 그 수입이 많아질 텐데, 어, 세금은 비조정으로 풀어놨는데, 거래는 똑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금리가 올라가서, 어, 대출이자가 너무 높다 보니까 다들 뭔가를 사기에는 지금은 때가 아닌가? 어, 금리가 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아니면 뭐 살려고 해도 어, 돈이 없네 어, 이렇게 비싼 이자를 내고 돈을 빌려서 까지는 집을 사기가 힘드네 이제 이런 제이 상황들을 하고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취득세가 줄 수밖에요. 그럼 이 취득세가 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래가 활성화되어야 되는 거죠. 어, 사과를 한 사람한테 8개를 받을 수 있는가 하고 한개씩 어, 예를 들어 10명한테서 받을 수 있는가 하고 10명한테 한개씩 받는 게 사실은 더 받기가 쉽겠죠. 8개 가진 사과를 가진 사람을 한 사람을 찾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죠? 그것처럼 죠그 올해 이제 부산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굉장히 급감을 하면서 취득세 세수가 줄었는데 이거는 전체 그 8일 날 부산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말 기준으로 올해 부산의 부동산 취득세 세수는 9,359억 0 0 아까 59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원은 전년 대비 2,167억 원이 줄었는데 부산시의 올해 부동산 취득세 세수는 전체 취득세의 72%에 불과하답니다. 72% 정도 그렇게 걷어서 있대요. 어, 앞으로 남은 28%가 다 걷어져야지만 이거 뭐 세수가 맞아 떨어지는데 그게 쉽지는 않겠죠. 어, 취득세는 부동산뿐만 아니고 차를 사고 판다든지 이럴 때도 어그 이제 과세 대상 그 물건을 취득을 할때 내는 세금인데 통상 어 지방세 전체 그 세수 자원의 한 30% 정도를 차지합니다 취득세 재원이 그렇는데 지금 뭐 거래가 없으니 답이 없는 거죠 어 하반기 들어 더 많이 줄었는데 7월 달은 1,237억 원에 달하던 취득세 세수가 8월 달 들어서 863억 원. 9월에는 886억 원. 계속 줄고 있는 겁니다. 막 지난해하고 비교를 하면 세수 감소가 더욱 뚜렷한데, 어 7월 달에는 부동산 취득세 세수가 1367억 원이었죠. 근데 올해 130억 원이 작년 대비 이제 줄어든 거예요. 0그 전년 대비 8월 달 감소액은 216억, 9월 달은 219억.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2,300억씩, 1,200억씩 돈이 덜 들어온 거죠. 이렇게 비교를 표로 잘 해놨습니다. 한 200억 원씩 뭐130몇 억씩 이렇게 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지덕세 총그 세수 예산액을 줄였네요. 1조 1,500억 원에서 1조 2,11억 원으로 줄였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또 쓰려고 다들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래되면 부산시의 예산도 이제 팍팍해지는 거죠. 그 모든 원인이 뭐 때문에? 거래 설비 때문에. 근데 거래가 정말 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어 실제로는 지득세 중과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집을 한채더 사는 게 무주택자가 집한채 사는 것보다 사실은 훨씬 더 쉽거든요. 어 그러면 아까처럼 한 사람한테 뭐 사과를 8개 받는가 하고 그냥 한 사람이 한 개씩을 여러 명이 살수 있게 하는 거고 다주택자도 지득세를 중과 안 하고 살수 있도록 해주면 어, 양도세가 비조정 지역이 되면 중과가 쌓다 없어지잖아요. 주택수 상관없이. 그것처럼 지득세 중과도 좀 쌓다 없애주면 정말 거래 활성화에 조금은 보탬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일 큰 거는 금리고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이죠 어, 돈이 이제 뭐 은행에 예금으로도 들어가고 있고 뭐 받았던 대출도 뭐 갖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어, 부동산 가격은 금매로 가격을 내려둔 그런 물건도 더 내려가겠지 이런 기대 심리 때문에 턱턱 손이 나오지를 않아요 실제로 어떤 치큰 물건들은 이게 아마 어, 지금은 인터넷 매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쏠림 현상이 조금 쉽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잘된 정보인지 뭐 잘못된 정보인지를 떠나서 많이 다루어지는 정보는 그게 마치 팩트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을 때가 많고요. 그러다 보니 부동산 이 시장 흐름 자체가 전국이 거의 뭐 동일화해서 지금 하나의 그걸로 묶여가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음, 가격이 많이 조정되어 있는 건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한번 돌아보셔도 되고요 대출을 해서 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지금 아니라도 언제라도 그거는 시한폭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하셔서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런데 관에서는 또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또 작은 걸림돌이 되는 어요런 취득세 중과라든지 이런 걸 아예 그냥 없애서 자유롭게 거래가 진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서 세수가 좀늘수 있도록 그런 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뭐든지 우리가 다뭐 우리 원하는 대로 어떻게 다 흘러가겠습니까 그렇죠? 어, 그렇지만 선순환의 그런 어 고리가 좀 연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큽니다 어, 오늘은 이제 사무실 정리 대충 다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는 유튜브로 가끔씩 또 인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밤되시고요 다시 또 내일 새로운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